2022년도 어느 날, 어쩌다 모인 우리들은 음악밴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버스킹 공연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버스킹 공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각자 바쁜 회사일로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매주 화요일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년 상반기에 학생들을 위한 취업 토크 버스킹을 덕성여대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12월 12일 GCEO 송년회 때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번 주 토요일도 모여서 밤늦게까지 저희들의 첫 공연 연습을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다가갑니다. <목소리> 지